곡선만 제대로 맞춰주면요 몸판 곡선하고 소매 재단할 때이 곡선하고만 제대로 맞춰주면은 소매가 제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곡선이 조금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쳐주겠습니다. 그래야 나온 데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여 기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쳐는데 두 개가 지금 한 번에. 표정을 놓고 잘라지게잘안 잘라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씩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뒤품도 크기 때문에 뒤품도 지 쳐내주는 겁니다. 몸판은 제가다 했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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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박아왔잖아요, 지금. 움직이지 못하게끔 미싱을로 한번 이렇게 박아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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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홀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붙이기 전에, 다이질에 지금 두꺼운 걸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잘라졌잖아요. 이렇싹 다듬어줘야 됩니다. 아무 테이프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안 늘어나고 이쪽에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여기도 지금 아무 테이프가 쳐져 있는데요. 아이런을 밀고 가면 안 됩니다. 아이런을 위에서 눌러야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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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를 달잖아요. 거기가 찌글찌글 합니다. 파카리이들어갑니다 지금. 이아무테이프를 붙여주는 이유는 소매를 달면서 몸판에 타카랑이 들어가지 마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바로콜을 쳐가지고 오바로콜을 쳐서 한번 이렇게 박아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몸판으로 박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바로크를 치가지고요 한번 박은 다음에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소매를 달려면 아무리 몇 인치나 나가는가를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소매에 맞추려면은 12인치가 조금 안 됩니다. 12인치 잡고요. 이렇게 오면은, 12인치. 14분의 3입니다. 14분의 3. 아무리아무리 아무리 14분의 3. 항상 하다 보면 이어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매를 재단하면 됩니다. 지금 소매통이 6인치예요 6인치에서 소매통을 조금 줄겠습니다 요즘은 소매통을 소매불리를한 5인치 반 정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줄일 때게 밑에는 줄이되게 이렇게 가면서 위쪽에는 손을 대지 말고요 이렇게 잘된다고 합니다 짧게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몸판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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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치를 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지금 빼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려가지고 같이 자르면 되겠죠. 이, 이 상태에서 그 이렇게 해서 시즈 포함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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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면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 암홀 밑에 곡선이 나와줘야만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쳐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리를 하면서, 이 위치에서, 원래 그린 선에서 좀더 들어가게. 그리고 곡선 만들기. 지금 곡선이 들어갔죠,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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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가 놓이고 안그지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죠? 여기 화살표가 여기 가 있으니까요. 화살표에서 이렇게 놨을 때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야는데 이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떨어지야 돼요. 근데 얘가 조금 지금 남잖아요. 지금 조금 더 쳐주겠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안맞으면은 소매가 아무리 잘 달아도 웁니다. 이제 곡선이 지금 정확하게 떨어졌잖아요. 이소매달 닿으면은 소매가 정확하게 아파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는데, 오랄잘려 내야 되는데, 가 많이 나오면 안에서 체입니다. 섬의 산을 표시해야 되겠죠? 많이 넣어주는 거죠. 여기는 넣을 수 있는데 만큼 다는 색깔이에요. 겹치지 않을 정도. 사이벌이 지나면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느낌지넣어 겹치지 않을 정도로 겹쳐서 넣어가면 안되겠죠. 스 정도면 가니다잘 잡힌 거죠, 지금. 약간이. 괜찮습니다. 좀. 한번 핀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아, 여기가 맞나안맞나 그래서 송외산이은 나중에 헤드 달때 생각해서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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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판 돌아가는 선하고 똑같이 재단했기 때문에 얘가딱 맞겠죠 돌아가는 선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들었을때 정확히 맞습니다. 약간 좀 맞는 것도 같은데. 여기는 핫카행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핫카행이 절대 들어가면 안되고요 이 나머지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남잖아요 이쪽은 더 남고 이걸 안, 3메을 박으면서 싹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뒷판도 한번 봐봐야 되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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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니까 잘 살렸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잘 살렸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건 그대로 달면 됩니다, 소매를. 지 이렇게 봐도 여기가 이렇게 봐도 잘 살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들어가는 선을 맞춰주니까 이게 곡선 제대로 나온 겁니다. 지금. 소매가 클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접어 넣어줘도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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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9랩1 2는 데까지 좀 n g 겠습니다이 정도는 4 5늘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물 m 더잘 떨어집니다. 이이렇 해서 노 t d 을 들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3 t 면서 r a g 거의 맞았죠? 겹치면 안 되겠죠. 여러 마리 살짝, 살짝 움직여주면 좋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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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는 그대로 그대로 붕그럽게 지금 감동 지금 이쪽은 호미가 약간 큰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박아주겠습니다. 곡선을 그대로 돌려, 자연스럽게 잘 돌려줘야 합니다. 곡선이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갔잖아요. 약간 밀린 듯한데 다시 한번 보, 보겠습니다. 보면은 잘 떨어졌죠?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겠습니다 같은 손이 이동선이니까 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이동선은 여기가 이동선입니다, 지금. 이동선인데요. 이동선에다가. 이거 놓고요. 는박카레이 들어가도 안되고 안 들어가도 안되고 정확하게 그대로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는 했죠. 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맞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은 조금씩 줘도 됩니다. 근데 약간 크나요? 약간 큰데요. 여기는 그냥 밖겠습니다 여기 맞죠, 지금 소매산이? 이쪽은 어었는데 이쪽은 또 많네요 저쪽에도 그냥 태서 박으도 좋다는 얘기에요 근데 박았으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은거니까 끝까지 박을 때는요, 제가 지금 곡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를. 여기는 좀 정확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 이렇게 맞춰서, 이 나운드를 정확하게 박아줘야지, 조금만 틀어주면은 나중에 다리미질 할 때, 여가 곡선이 안 나옵니다. 일본말로는 암마이라고 그러죠. 안마이 암마이 보로시할 때에 복선이 안 나와요. 여기 박을 때좀더 헷갈리는데 이건 이렇게 넣어주고 이건 빼주는 겁니다. 노르바 들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밀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넣어주면서 이렇게 박을. 여기서 여기까지 맞추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 끝나는 부분. 여기. 이렇게. o k a 그래서 쉬다 보면서 미리서 거기를 완전히 잘라놓은 거예요. 동그렇게곡선을맞춰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천천히 이 반대편이죠. 이거는 이제 반대로. 밀어 넣어주면서 밑에 지는 빼주면서. 밀어 넣어주면서 빼주면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잘 만져줘야 되는데 딱 잡히면 꽉눌러져야금 많이 Спасибо 이렇게, 아, 이렇게 딱잘 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딱가려지요 목선이 이렇게 딱잘 나와야 됩니다. 목선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스테이처 떠졌잖아요. 손으로 뜬게 아니고 기계로 뜬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뜨겠습니다 소면도 잘나겠고요 영토소매 잘나렸잖아요교에도잘 넣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은 입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단추를 풀었을 때 양복은 이 정도 이렇게 벌어져야 정상입니다.